들어 와이 핵 새끼야. 아이 새끼. 들어와 더 와. 아 씨발. 핵 새끼야 열받지. 열받지도. 핵인데 뭐 어떻게 할순 없고 그지. Sorry, I can't u n d e r s t a n 어어유응유 잉글리시 이즈 베리 웰유유 잉글리시 베리 웰 리얼리 헤이 헤이 어유유 아이 드유 해커 어유 해커 에? 헤이 유 해커? h 터 c k 근데 no. 아까, 아까 벽에 있는 거나 쐈잖아. No. you h c k e you h c k e you cheater? you c h t are a cheater? you cheater? you c h e a t i n 쏘리이 아아 이거 핵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알아서 거리 계산해서 속도 계산해서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헤드 맞고 죽더라고 그냥 움직여도 그곳이 내 무덤이야 아, 이게 아, 아아아 개개다 갑니다 예스 예스 나이스 아아 개트끼야 아 저기 앞에 이처럼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아이 색색. 자나. 예, 다서. 아! 어어어어어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수상한데. 아야 이게 뭐야? <웃음> 야. 뭐 걷다가 말고 갑자기 카고팔 그냥 떴는데 죽는 게 어디 있어. 개자소가 진짜. 자. 자기장 오는데 굳이 잡아야되겠니? 친구야? 뭐야 얘 핵인가? 오, 뭐, 뭘 쏜거야? 어디를 쏜거야 도대체? 야, 저거를 해드셔서로 죽였어? 나 한번 차에 계속 타 있어보자. 어떻게 되나? 그냥, 그냥. <웃음> 안 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. <웃음>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. 나는 뭐 거의 패시네 이거 뭐 자동차 타고 따라다니는 패시오. 어? 와 오늘 진짜 헥한테 개 고통 받았는데 저 새끼한테 내가 오늘 받은 고통을 다 풀어야겠다. 아주 잔인하게. 얘네 좀핵을 쓰는데 좀 능숙한 애인 것 같은데. 나는 지금 되게 착한, 순진한 양으로 알겠지? 와 진짜 이렇게 그냥 대놓고 서있는구나 와 진짜 심하다 Hey, hey, here, here, here, hey, hey, hey, here, here, here, here, here, drink, drink. 헤이 헤이 거지같은 새끼야! 거지같은 놈아 거기서 평생 썩어 이 새끼야 어! 너 거기서 평생 썩어 이 새끼야 눈뽕도 한번 먹고! 눈뽕 한번 먹고! 연막탄도 한번 먹고! 세 개! 네개 던진다 이 거지같은 놈아! 그 다음에 차를 터트려서 막아버오 <웃음> 어, 어떡해 살려줘? 살려줄게 일로와봐 들어와 살려줘? 살려줄게 아 시끄러워 죽겠네 이새끼 살려줘 우리 1등하자 알았지? 구라야 이새끼야! 구라라고! 뭐! 살려줘? 살려줘, 안살려 내가 너 같은 개자석들 때문에 오늘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아? 말해봐. 말해, no, no, no, no. 모스키토 새끼야. 말해. 살려줄게. 살려줘? 살려줘? 귀뚜라미 같은 새끼고. 살려줘? 싫어, 뻥이야. 살려줘? 살려줄게 아 귀뚜라미 같은 놈 보일러 같은 놈 살려줄게 어, 살려줄게 살렸어 뽕이야! <웃음> 개자석 개같은 놈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? 어? 그 자식 귀 아파 죽겠네 이 새끼 한번더 살려줘 어떻게 살려 살려줘 아 진짜 살려줄게 이번에 폭이야! <웃음> 이제 죽어. 이제 그냥 죽어. 잔인하게 처참하게 그냥 니네 생을 마감해 이제 안 살릴 거야. 어, 꺼져. 개자석가 <웃음> 에나씨. 아, 시끄러 죽겠네. 날 죽여라.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속이 시원하네 진짜로 아할거다 했다 할거다 했어 아할거다 했어